수업이 끝났어요. 아, 시간 진짜 빨리 간다. 뭐 했다고 벌써 3주가 지났대. 저는 지금 딱 수업 끝난 시간에 묻가지고 오라 그했는데안 와가지고 자고 있더라고 전화하니까. 그래서 그뭐 친한 언니 좀 기다렸다가 같이 경복궁이나 뭐 종각이나 가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에는 라이브를 하고 이런 어떤 집필을 하고 조금 걸어가면 안되겠다 여기가 나갔다 여기서 직진인가요 계속? 네, 직진이요 계속? 네 일단 직진해주세요 오늘 날씨 진짜 걷지를 못하는 거 400m 코를 받으셨으면 빨리 <웃음> 다했지 야 우린 양반이다 양반이지 <웃음> 양반이야? 아니 알떡이야 <웃음> 어, 너무 이뻐 미쳤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특히 가자 가자 밤꽃다저기도 유명한데 근데 빵이야 빵어얘눈 돌아가는 거봐 <웃음> 어 일단은 오케이 오왜 <웃음> 어, 웃어? 맛도 맛. 맛있다. 우리 물까지 안 먹었어? <웃음> 나오자마자 불타는 것 같아 우니 <웃음> 너무 좋아. <미소해. 웃음> 드디어 먹고 싶어했던 거 먹는다. 어? 아, 이잖아 진짜 크다 이거 둘이서 어떻게 다 먹지? 또 옥그린 얼굴이... 치 맛있겠다 아, 진짜 맛있겠다 어, 내가 어, 이거를 잘라먹게 어... 아, 우와 너무 맛있어 타르템 너무 좋아 반이 아, 없어졌어. <웃음> 없어졌어 방금 나왔는데 반이 없어졌어 방금 나왔는데 대박이다 진짜 맛있어 액체같아 이제 <웃음> 그냥 이렇없어서렇게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거렇게막이렇 나이거도못먼야 된다 <웃음> 어. <웃음> 나 일본식으로 예를 먼저 뭐 입었어 이렇게잖아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쪽에서 이렇게 입 음. 이게 또 일본에서 그 <웃음> <해서>. 맞아요 맞아요 그럼 <웃음> 한네 여기 인생 취해형 여기도 맛있다 아가지고 언니 스펀지밥이 너무 아, 귀여워. 너무 <웃음> 노너 no. no. <웃음> 나도 나... 조금 올라와 봐. 대이나도도저히 아, 네, 네, 네, 네. 난... <웃음> 포즈가 이 나. 나, 나, 나, 나, 나. 네, 뭐. <웃음> 렇게 <웃음> 오늘은 더운데? 잘할 때. 어우. 미쳤어, 미쳤어. 얘, 얘 선수야, 선수. 어머. 기록이 둥지. 어. 아, 더워. 너무 재밌었다. 진짜, 진짜 재밌어 근데 너무 더워.